곰팡이 은둥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웃음> 며칠 전부터 몸이 조금 이상해서 새벽 5시 반에 아침시에 임태기를 해봤는데 조만간 방이이색 근 그러냐고? 아. 아니, 왜 거기서 이거 찍고 있는데. 왜어야 그 <웃음> 그 <웃음> 진짜야? 몰라. 맞잖아. 아니야, 그거 코로나 양성. 뭔 소리야? 인비인 써있는데 언제야 9월 20일? 오늘이야? 오늘이야? <웃음> 뭐 근데 이거 들고 왜? 안에 건 확인 안 하고 가. 아니 아니 여섯는데 이거 그거 아마존 갔을 때 보조 배터리 이거 큰거못 들어간다 그래서 공항에서 바뀌었거든. 그래가지고 버릴라고 했잖아. 버릴라 하더라 안에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임시 비임이 써있어가지고 보지 나는 바람핀 적이 없는데 이거 은행 오해하는 그거? 거야? 나 이런 생각했어 진짜로. 이거 뭐지? 그거 그 어. 뭐야? 진짜야? 아니 상만 있고. 아니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웃음> 언제 했어? 오늘 아침에 했어? 새벽 5시 반에 쉬가 너무 마려운 거야 어 한계가 있었어 어쉬 너무 마려서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하자고 진짜 바로 두 줄이 떠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한번더 떠...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헐. 뭔가 이상해, 마음이. <웃음> 내가 예민해서 진짜 빨리 약간 쎄했던 것 같아. 내가 계속 아프자고 했잖아. 그니까. 근데 그게 찾아보니까 자궁이 커지는 그거래. 이 양쪽이 이렇게 아프. 아, 진짜? 태명은 뭘로지요? 태명은 그, 원킬이지, 원킬. <웃음> <웃음> 그니까. 진짜 어떻게, 한 번에 생겼지? 그래, 한 번에 생겼지. 여러분, 저희 처음 했어요. 소리 하지마 <웃음> 말 처음에 피임을 하다가 그날만 아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아 여보 이게 진짜가? 여보 왜안 울어? <웃음> 다른 사람들은 다 울던데 있어봐, 있어봐. <웃음> 야, 보이 진짜야? 에이, 에이. <웃음> 사기치네 사기치 쌍마도 아직 모르겠지만 동생이 <에이>. 생기했어 <웃음> 그게 뭐냐고 물고 싶다는데자 <웃음> 어, 여러분 갑자기 주니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진짜 100% 다 리얼이었고 그게 진짜 찐 반응이었어요 사실 계획은 내년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강할 줄 몰랐고 <웃음> 이게 굉장히 좋기도 하면서 복잡 미묘하기도 해요 뭐. 뭔가. 그래서 이게 태명을 빨리 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태명을 뭘로 지을까? 쭈팡이로 바로 지었습니다. 쭈니어팡이. 쭈팡이? 쭈, 쭈 쭈니어. 쭈팡이. <웃음> 뭐, 쭈팡 카페도 아니고 무슨. <웃음> 쭈팡이. 어, 어려워. 아니야, 야, 어려울수록 좋대. 쭈팡이. 아니, 내가 못 불렀다. 쭈팡 <웃음> 사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안 올라가면. <웃음> <웃음> 안전기에 들어가고 영상을 올릴 생각이면 이저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 전에 은혜가 좀안 나왔더라도 여러분 이해 좀 많이 부탁드리고 어쨌든 지금 너무 복잡 미묘하고 되게 뭐라 그래요? 건강하게만 건강하게만 아들이든 딸이든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걸어다닌 순간부터 해루질 시킬 거니까 드러치 축파가 지금 안에서 아직 지... 얘 기억 <웃음> 일단 지금 보건소 같은데 가면 엽상 같은 걸 주네 엽상에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좀 받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양가 부모님 쪽에서도 태모꾼 사람이없고 맞지 태모꾼 야 남자인지 여자인지 추측이라도 재미로라도 할수 있는데 아니 근데 나중에 꿀 수도 있지아 솔직히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더 원하는 성별이 있나? 나 랄리 <웃음> 나더랄 어쨌든 딸도 걸음마 시작하면 바로 해루질 시킬 거거든 쌍둥이면 어떡할 거야? 둘다 해루질 시켜가지고 취약해야지 <웃음> 군소 먹여 너가 더잔이네나 방에 들어가서 칭찬해 주려고 했어 여러분 지금 밥 먹으려고 왔는데 아이고 은혜가 임신을 해가지고 회를 못 먹... 아이고 다내 거네 <웃음> <웃음> 너도 못 먹었다 <먹을까>? 뭘 <웃음> 많이 준다 나 이것도 있어 오 일주일 뒤에 산부인과를 갔다 와서 장모님한테 한 말씀드린 거죠 찍어보도록 할게요 어떠실 것 같아? 우실 것 같아? 근데 엄마한테 우선 니주 네 깔아야지 니줄을 <웃음> 네 모르는 데 사람들이 니줄란 네 뜻이 모르면 개그용어인데 밑밥이랑 똑같아요 그냥 나에안 나오려고 <웃음> 유튜브 다 됐네 자 여러분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병원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4주차 5일 정도 됐거든요 보통 5주차부터 좀 나온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제가 병원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은혜랑 같이 가려고요 어때 은혜야? 떨려? 떨 떨려. 떨려. 떨려서 지금 이거 날마다 다 해봤어요 계속 두 줄이 뜨긴 하는데 가장 불안한 게 자궁의 임신이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은혜가 굉장히 떨려 합니다 다음주에 가볼까 그냥? 하다가 그러다가 임신이 아니면 어떡하지? <웃음> <웃음> 왜 없을까봐 다른 거 있어 도와뱀 같은 거? 어. <웃음> 아배 아파하네 또, 또 똥사나가 나처럼 놓치고서 혼나서 끝나고 나오고 <웃음> 싶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아 오늘 너 처음 파는 거못 보겠다 아 나도 마 맞아 <웃음> <웃음> 무서워 똥사람인가? 어, 없었어요. 좀 긴장되는 거지. 오늘 확인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진료실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요고고 뭐 애기야. 요고. <웃음> 그게 애기예요? 애기가 아니고 애기집? 네, 착상이 되긴 했어요. 네. 잘 커지는지 한번 봐야 되거든요? 네. 일주일 있다 한번 와서 상태보고 알려드리고 그럴게요. 이거 봐봐, 여기 있어. <웃음> 여보, 내가 있다고 했지? 아니, 근데 아는 어. 그게 아니고 애기까지. 그래도 애기집이 있잖아. 근데 애기가 안붙으면 아냐 그런 불안한 걱정하면 은 진짜 안붙도 없는 듯 살면 은 붙는 거고 이거 봐봐 근데 원래 사자에는 요정 좀 보여 아니 그러니까 이거지 자궁의 임신 아니니까 나는 지금 한숨 놓는 거고 헐 처음 봐 사진을 봤다니 너랑 나랑 사진이 좀안 좋다 <웃음> 이 조그마한 게 아기 집이래요 여기 보이어요아 <웃음> 그래도 이따 이제 알려야 되잖아 장모님이랑 아기 집만 봤는데 괜찮겠지? 괜찮아 그래서 저희가 몰카처럼 해서 알리려고 하거든요 우선 장모님한테 먼저 알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 플러스 매형이랑 누나랑 해가지고 몰카식으로 전부 다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모님한테 한번 알려볼게요. 그거 사러 가다. 뭐 임산부가 타고 있어요. 아 맞아 맞아. 저희 그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임산부 사고 있어요. 그거를 사고 말씀드릴게요. <웃음> 너왜 울어? <웃음> 아니 지금 애기 나는 다른 유튜브 보고 있는데 <웃음> <웃음> 울어 갑자기 보다가 밥뭐 먹으면서 우는 게 <웃음> <웃음> 아니 은혜 울 타이밍이 아니었어 전혀 괜찮아? 좀 눈물 <웃음> 많아졌어 <웃음> 빨리 임산부가 타고 있어요 사러 가자 얘가 타고 있어 아 팔도 아니 아니 상만아 올라가지 마 엄마 이제 안돼 알겠지? 아빠 이게 나... 어디서? 라이서 왔어요 여기서 임산부가 타고 있어요 를 사겠습니다 어 은혜 없다 원래 임산부가 잘 없나? 어 다른 데 가서 찾아야겠네 아하 이마트 왔는데 이마트도 없어요 자 마지막 목적지 여기서는 뭐라도 살게요 사용 중 할래? 뭘 사용 중인데? 너 배? 응야 은혜 그럼 제품 이제 적자 어. 응. 응. 여러분 집에 가서 만들게요 자 이제 이거를 가져왔는데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뭐? 아이 예그머니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쿠키커플의 김경식이라고 이따가 통화도 할 겁니다 너무 크게 쓰면 재미없으니까 조금 작게 쓰자 <웃음> 림삼부가하고 <사고> 있어요 잘 <웃음> 붙이러 가자 이거. 자 그럼 이제 차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자 이거는 나을 때까지 안 알려주겠다는 거 아니야 제가 그래서 이거 모르시고 식당 가서 가방에 임산부 배지를 어머니한테 대놓고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걸리는 게 제일 베스트라 근데 그래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 어? <웃음> 이또나나갔나 <웃음> <나하고 나간> <웃음> 진짜 할수 있어 너자 <웃음> <웃음> 그럼 그러면 어머니 바로 한번 모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는 애기 가질 생각이 그렇게 없다 장모님이 처음에 그래 그래 그래 애기 안 좋아 하면 애기 낳지마 하시다가 언제 가질 거니? <웃음> 근데 어머니가 바로 저 뒤에 차 붙인 거 보시면 어떡하지? 저못 어, 봐, 저대아 <웃음> 애기 가질 때까지만. 조금 아니 갑자기 왜 애기 가지래? 애기 또 가지지 말라고 했잖아. <웃음> 맨날 오약자 왔다 가질 거잖아, 애기. 저희. 저희. 모르, 모르겠어 외 할머니가 전화 왔어? 뭐라고? 오늘. 야, 니는 마야. 애가 놀라 그러나? 이러는 거야? <웃음> 왜 엄마? 그랬더니. 호랑이가 웃으면서 할머니한테로 오드리는 거야? 외 할머니한테로? 나한테? 아니, 할머니한테로 왔는데, 마야가 보이드래. 오면서 얘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가드리는 거야. 호랑이가. 니한테. 할머니, 나 아니긴 거, 다른 사람 같아 아니야, 니래. 자, 장모님 모시고 이제 갈 건데. 장모님, <웃음> 눈치를 채신 건지. 아니, 근데 은혜네 집안이 약간 신점 같은 거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쪽이 좀 계세요. 근데 진짜 이 소름 돋지. 호랑이 얘기한 거 들으셨죠 어머니 몰래 몰카 찍은 건데 아들인가 보다 근데 뭐 아직 모르는 거니까 이거는 미신적인 거니까 자 일단 저번에 한번 보시고 한번 가볼게요 어머니 이제 나오신다 어머니 저희 브이로그 뭐 찍는 거 있는데 찍어도 돼요? 어머니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웃음> 차에 좀 한다고요 <웃음> 아직 어머니가 못 봤어요 은혜가 가방에 임산부 그것도 달았거든요 이것도 아직 못 보시고 카메라를 한대더 설치를 해 볼게요 이제 왔어요 얘들어 <웃음> 수고하나? 있어 저기 골랐어요 엄마이가 방금. 자, 키 이거 좀... 뭐? <목소리> 이 이거 이거 뭐? 이 이거 뭐? 야 이거 좀이 이거 뭐? 이거 뭐? 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거 뭐? 이거 뭐? 이 이거 거거아니 오어 진짜? 오왜 응. 응. 응. 왜, 엄마 오모 오네 오모 오모 오모 오모 저모 오모 오모 오모 오모 오모 오모 오도안모 오모 오 상만이가 있어가지고 오모 오모 오모 오모 뭔지 알았어. 모 오모 오모 오모 오뭐 오모 오모 오주아모 오모 오모 오모 오모 오모 오모 오모 오모 래모 오모 오모 오모 오모 오모 오 눈치를 챘나 눈치 못챘어 아직 엄마 아빠한테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근데 오. 이런 식으로 촬영하려고 아, 그래서 촬영한 거야 <웃음> 그래서 차 아. 뒤에도 임산부가 타고 있어요 적혀 있는데 어머니 어. 오 마시고 아니 멋있어. 근데 일부러 닦게 하고 지금 가렵잖아 <웃음> 저꿈 얘기 들었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입구를 뒤에서 이렇게 실룩 <웃음> 걸렸구나 이거 아 축하한다 우리 아, 몰라 아직 안정기가 음, 음. 아니라서 예, 조심해 그렇게 급하게 말했어 몰라 제일 조심해야 될 저... 시기에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아, 근데 엄마가 계속 나한테 뭘 시킬 것 같은 거 같은 <웃음> 거뭘 <웃음> 시켜 시키기는 <웃음> 아니, 해야 돼. 음, 진짜 왜. 한 번에 피한번안 했다고 이렇게 된 거야 음... 아 얘기하지 뭐, 마살아이 <웃음> <웃음> <sein> 있네, <웃음> <살아> 있네. <웃음> 어머니가 눈치 못 채셔서 다행이야 맞지 근데 어머니 우셨다? 봤어? 아니 일부러 안 봤어 너 울려고 했지? 나울거 같아 <웃음> <웃음> 뭔가 그럴 것 같더라 어. 엄마 있었으면 울었을 거야 근데 오빠 있어서 오빠 놀랄까봐 아. <웃음> 자 여러분 은혜가 임신 초기라서 변비 때문에 계속 른가를 못하다가 얘 원래 집에서만 하거든요 밖에서 잘 못하고 오늘 무슨 밖에 왜 낯선 식당에서 자기 혼자 하고 왔어요 너. 3일만이었어 똥을 왔는데내 어. 똥을 보고 너무 토할거 같아 데 똥을 먹어도 입덧을 할수 있어? <웃음> <웃음> 와 진짜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병원 가려고 아침 일찍 나왔는데, 5주 4일차입니다. 아기가 계속 자리 있다면, 은이 영상이 올라가겠죠? 하 <웃음> 무슨, 잡으면 올라간다, 이런 거 같은데. 아무튼 병원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다른 병원으로 왔습니다. 왜냐면은, 병원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해서, 떨려? 어! 왜? 없을까봐? 어! 떨려? <웃음> 맨날 올 때마다 떨려. <웃음> 저 보면 안 되나요? 네, 그러 네,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봤어? <웃음> 봤어? 진만 네? 았어 사진은? 아니 저기 아직 기다리네 헐더 커졌네 어쨌든 이 정도면 상태가 좋다고 선생님이 했으니까 근데 살을 많이 완전... 그러니까 일단 지금 굉장히 안정해야 돼가지고 일단 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며칠이 지나고 저는 저희 부모님을 지금 만나러 가려고 하거든요 부모님께 서프라이즈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저희가 이번에 추석 때못찾아뵈가지고 추석 용돈이나 하고 이걸 들으면서 여기 안에 총파 사진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마 아빠 누나 매형 이렇게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은혜가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은혜가 지금 몸 상태가 안정을 취해야 되는 시기라고 해가지고 병원에서도 차를 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 혼자 갔다 와보도록 할게요 어뭐 갔다 올게 나도 가고 싶어 뭘 가고 싶어 여기 머리 다삐 부쭉 부다 썼구만 이미 누워있고 썼구만 둘이 잘거야자 <웃음> 여러분 지금 도착을 했는데 제가 좀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아직 도착을 안 하시고 누나도 좀 늦게 온다 그러고 지금 매형이 집에 있다고 해가지고 매형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형 어떻게 속일거냐면 요 초음파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매형이 언제쯤 발견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형님 어, 너 근데 은혜는? 은혜 몸이 안 좋다 그래서 아 어, 진짜? <웃음> 형, 왜 갑자기 제, 제거 보고 있어요 제가 촬영하는 거 몰랐잖아요 장난으로 쳤거요이걸 평소에 그냥 <웃음> 치고 나 <웃음> 저번에 저희 해로질 할때 만수르 컨셉으로 해서 나온 매역인데 잘 지냈어요 형님. 아, 아. 형님 집이 집이. 특별은 내가 아니라 너희 누나가 집안을 맡아. 아 말. 그거 알아요. 형. 왜 저희 누나랑 결혼했어요. 제가 말렸잖아요. 형. 그때는 나도 절박. <웃음> 이게 뭐라고 떨리냐. 대놓고 할게요 이제. 형님 프라다 이거 가방 계속 하시네요. 이거는 편하니까 그죠? 운동 다닐 때. 아 그렇구나. 완구가 아. 내 옷을 또 뜯고 가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형님 저거는 뭐예요? 이거? 네쓰레 어? 뭐 뭐지 이거 파 사진인데? 이건 내게 아닌 것 같은데, 누굴까? 제 거예요. 아, 야, 오, 이, 했어? 왜? 야, <웃음> 축하한다. 이거 내건 아닌데, 뭐야. 살짝 주바등 스쳐갔죠 형님. 누나 임시. <웃음> 아니,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내 대장내시겠구나. 야, 축하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니, 9월 30일 날, 난 찍은 적이 없는데. <웃음> 누나, 이거 브이로그 찍는 거니까 인사 좀 해줘. 네. 어떡해? 뭘 어떡해. <웃음> 형, 선생님 말 잘하잖아. 테니스 보고 왔는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누가?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뭐 주워줘? 뭐? 아 임시했어 진짜? <웃음> 어. 근데 나 왠지 그럴 것 같았어. <웃음> 왜 왜? 너가 이렇게 가족 모임을 하자고 하질 않아. 개 <웃음> 쓰레기로 만든대 바로. 그래서 은혜는 못 왔어 <웃음> 아 진짜. 육주 육주. 은혜야 너무 축하해. <웃음> 여기서 얘기한다고? <웃음> 아 대박이다. <웃음> 대박이지. 거기까지 생각했단 말야. 이 <웃음> 아니 솔직히 임실 임신... 진짜 생각했어. <웃음> 아 맨날 이렇게 짜맞추더라. <웃음> 형은 몰랐죠? 얘 <웃음> <걔> 모르지. <웃음> 처음에 내가 형이랑 얘기하다가 여기다 가 놨어 사진을 그리고 와형이 가방 계속 매시네요 근데 어 편하니까 그거 이거만 보더라고 <웃음> 그래서야 가가지고 바닥에 떨궈놓고 형 저거 뭐예요 이렇게 한 거? 오빠는 원래 관심이 없어. 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한참 생각했어. 내 대장 내시형이야 <웃음> 아유 속이 너무 좋다. 아 어, <웃음> 와서 <웃음> 왜 이렇게 느껴서 아마? 친해져. 어네 몸이 안 좋아서. 이거 나 브이로그 그거 찍는 거거든? 아. 자. 아. <웃음> <웃음> <웃음> 그리고 이거 추석 때못 줘가지고 <웃음> 용돈. 밥 <웃음> 아, 네. 열어봐. 많이 넣었으니까. 어? <웃음> 아니 이건 뭐, 뭐야? 오, 오. 아 그래 몸이 아니.. 몸이 언니, 좀 상기 또 시작이다 아, 내가 썼어. 이럴 줄 알았어 아니 오늘 뭐 했냐 혹시 임신 소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엄청 강하게 들었어 아, 아 엄마 또약 판다 맞지 아똑 같아 어, 어 똑같아 할 어, 할머니 5월 20초에 만나려면 내년 5월 달에 아아 아, 우리가 하지 한게있아 그래 아아 아, <웃음> <혹시 난 웃음> 이렇고 <아이고, 나>. <웃음> 장모님 물어봤는데 엄마 안 에이. 오네 정말, 야, 나, 진짜, 야, 왠지 진짜 왠지 딱들 아아 모녀가 똑같이 그, 부러지고 해야 그, 그, 그, 그, 나만 대상대식용이네 그래. 저거 보자마자 어 이건 내건 아닌데요 <웃음> <웃음> 드디어 우리도 이제 할머니야 <웃음> 은혜랑 이거 영상통화 어 받았다 <웃음> 은혜야 <웃음> 어,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웃음> <전통> 축하해 <웃음> 얼굴 앞서 다듬자 <웃음> 애썼다 은혜야 축하해 감사합니다 카르베렇케 엄마랑 매형 누나 재밌게 잘 속이고 왔습니다 자 근데 브이로그 때마다 거의 나가오는 쿠키커플이라고 한일부부 아시죠 그 친구들이랑 원래는 발리에 여행을 가가지고 농담 삼아 경식이랑 가질 수 있으면 우리 같은 날 아이를 가져서 나중에 사돈매자 이런 장난을 쳤는데 같이 발리에 가기 전에 먼저 가진 상황이라 아직 몰라요 요 상황을 그래서 전화로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이한테 통화를 바로 걸어놓고 카톡으로 임태기 사진을 보내놓을게요 네경시 뭐하냐? 저 지금 여행 왔죠 어디? 여수. 아니 그 다름이 아니라 경시씨 어 잠깐만요 말투가 소니카메라를 한대킨거 같은 말투인데 <웃음> 이 녀석 눈썰미 벗어 아니 경시 그게 아니라 너한테 이실 짓고 할게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발리를 같이 가기로 했잖아 아 그쵸 그렇죠. 그날 조식 뭐 먹을지도 다예약해놨거든 그러니까 발리를 같이 가가지고 우리가 같이 자녀를 낳고 사돈을 맺기로 했잖아 그 그렇죠. 근데 카톡을 한번 볼래? 네? 왜요? <웃음> 어? <웃음> 거지말 뭐 이거 뭐야? 심리 테스트 하는 거아니야 이거? 에? 니가? 호미팅 호미팅 저? 에? 에? 은 <웃음> 맞아요 그리코 <에이? 웃음> 언제 언제 언제 언제 언제 언제, 언제, 언제, 언제. <웃음> 그거 완전 한국 사람 아니에요 지금? <웃음> <웃음> 그러면 우리가 결정해도 돼요? 이름을 이름을요? 먼저 축하해야지 아, 맞아 맞아 맞아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그리코 근데 방금 본성 나왔네 카메라 안켰으면 축하 안 하고 이름 바로 지었을 것 같은데 <웃음> 와 대박 뭐야 오늘 해야 되는 거 어? 여행 갈 때문에 오늘 해. 오늘 부모님도 계시고요? <웃음> 오늘 밤에 부모님 바로 태모꺼 주시겠네. 아니 근데 내가 아는 형과 은혜선과의 관계는 그렇죠. 그래 갖고 갖고 갖고 고 진짜고 병원도 갔고 아 진짜로. 어, 오늘 딱 어. 6주. 아 진짜로요? 캬! <웃음> 그리고 좀더좀 더. 그렇 좀 더. <웃음> 오늘 언니 빨리 <웃음> 가줘요. <웃음> 그리고 오늘 경식도 꼬셔봐요 <웃음> 무엇보다 은혜 누나가 대단하네 잠깐만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기는 것 같은데 관리에서 물구멍 고 하고 싶니? 형 <웃음> 그래도 뭐야 저희 여행은 계속 아 그럼 그럼 갈수 있어 안정기 그때쯤 들어가니까 아 그럼 그날 많이 <웃음> 열심히 해야겠다 이 기운을 받았어 <웃음> 아형형형 형, 3명 있어 3명 쭈방이잠깐만 이거 너무 컨텐츠로 가는 게 <웃음> 이미 쭈방 카페 들이 <드립> 다쳤어요 <웃음> 추가요 진짜 고맙다 음 이거 경시가 맞다 너가 준 코끼리 팬티 있지? <웃음> 그거 입고 그게 참 그래서 이거 다시 보내줄라고 내 전기 넣었거든 여기다가 <웃음> <웃음> 알겠어 추가요어 어, 고마워 근데 이거 택배 좀 싸줘 이거 발리에서 입으라고 더 좋다 근데 진짜 이거 입고 안했어미드으이야 <웃음> <웃음> 아냐 <웃음> 아냐 외할머니가 좋은 꿈꿨다면어 무강이 꿈꿨다면어 지금 뭐 6주 됐다고? 어 집에만 엄마가 누워있으라고 해서 싸웠어 스트레칭하고 그냥 <웃음> 산책이나 살살하고 가면 되지 알겠어 열서 하여튼 조심하고 어. 음. 깜짝 놀래키려 했는데 장모님이 장인어른한테 전화해서 말씀을 버렸어요 장인어른 제 영상 나왔던 거 아시죠? 장인어른 혹시 추배를 반복 가능하십니까? 추배 그럼 <웃음> 아, 뭐? <웃음> 은혜야, 저녁 먹어야 되는데. 은혜가 배고픈데 입덧 때문에 먹기 싫대요. 그래서 음식을 얘기할 테니까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 응. 족발. <웃음> 그럼 수육. <웃음> 미안해요. 내가 웃어서 미안해. 피자. 꺼져, 꺼져, 오, 피자 꺼져, 꺼져. 변했어. 담백한 거. <웃음> 감자 옹심이. 아 죽. 죽, 괜찮 그런 느낌이구나. 그러면 불 족발. 아, <웃음> <웃음> 너또할뻔 뭐 했지? 어. <웃음> 아니 군대 드라마에서 누가 예쁘게 입덧해? 은혜 어떻게 하잖지않아요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은 목살 고기 먹고 싶지 않다고 양꼬치 <웃음> 숯불 닭갈비 <웃음> 먹지 말자 그냥 진짜 찐아 <웃음> 미안해 웃었어 아 너무 재밌다 제가 오늘 은혜 병원 가의 매출 전인데 여기에 5일 동안 연속으로 비가 내려가지고 저희가 어디를 나갈 수 없는데 비가 이제 좀 그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너무 답답하고 좀 우울한 것 같아서 근교로상마이 데리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기 인제 근처에서 축제한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너무 어른들의 축제 아니야? 우리 어른이야? 우리 너무 어른은 아닌데? 슈퍼 너무 너 너무 얇게 입었어 내가 보어줄까 오빠 반팔 이잖아 나는 멀쩡하지 됐어 땡큐 어머니랑 너 거랑 해 이거? 무슨 색같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이렇게 크게 개 진정한 강원도의 아름 여보 너무 잘 어울린다 마흔색 같아 <웃음> 뭔가 그 인자랑 <웃음> 고등어 잘 구워줄 것 같아 청카. <웃음> <총가> 먹고 <가. 웃음> 은혜가 사실 여기로 오고 싶었어요 국화축제 해가지고 태교입니다 태교 군소 이런 거 맨날 보다가 이런 것도 좀 봐야죠 은혜야 포즈 어머니처럼 해봐 <웃음> <웃음> 난 남성적이 한번 찍어볼게 나와 <웃음> 할머니들 무서워 하셔 <웃음> 진짜 생각지도 못한 어머니와의 데이트를 해가지고 <웃음> 자네더 이상 무리하면 안 돼가지고 집에 가서 좀 쉬고 병원 갈때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야 너 3분이니까 가는 날 내가 촬영 있어가지고 같이 못갈것 같아 그래서 너가 브이로그 처음으로 혼자 한번 찍어줘 그럼 이렇게 해도 돼? 어떻게? <웃음> 이렇게 운도 해서 <웃음> 삼부인가 지금오어해 지금 바로 그 영상 나간다. 오늘은 팡이가 없어서 혼자 삼부인가를 가보겠습니다. <웃음> 아야! 같이 응. 왔습니다 여러분 일정을 빼고 은혜랑 같이 오는 게 맞는 거 같아서 같이 왔고 지금 7주차 며칠째지 은혜요이 예. 오늘 심장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문제가 남편 못 들어오게 예요 그래서 은혜가 카메라를 들고 와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찍어보도록 할게요 애기 잘 크고 있거든요 저게 애기예요? 네 여기 애기 심장 뛰는 거예요 심장 뛰는 소리로 파동이 심장 박동이에요 네. 아직은 작아서 쉽 들리지는 않아요 음. 정상이에요 네 심장 소리 들었어? 어. 건강하대? 응콜하게콜오콜 그 그래 들리네 너 인바디아 땜에 내가 보러 나왔어? 제지방량 평균이야 평균이 여자가 25에서 30이라던데 너 눈빛 보니까 29.5이쯤 나온 거같은 <웃음> 맞아 괜잖아 쪄주세요 <웃음> 저러분 뭐 진짜 너무 건강히 잘하고 있는데 2주 뒤 다시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 올릴 때쯤에 안정기가 들어가요 그때 병원 마지막에 가는 거지 집... 오 왔다 갔다 그네요 쭈빵이 쭈빵이 여기 개미같은 네 여기 아마도 총알개미 같다 도대체 형체가 없는 <웃음> 건가 봐 <웃음> 근데 난항 위치 있잖아 이게 오른쪽에 있으면 뭐고 왼쪽에 있으면 뭐 성별 확률이 크기 때 내가 난항이 어딨냐 물어봤는데 이게 어. 지금 안 찍혔는데 여기 어. 오른쪽에 색깔이 오른쪽에... 있었어 오른쪽 뭐 확률이 더 높아? System. 아난둘다 아, 좋아 <웃음> <웃음> 아니 그리고 그런 속설이 있잖아 말발굽 소리면 딸이다 그리고 기차 소리면 아들이다, 아들이다. 너 들었을 때 어땠어? 말발굽 여기서는, 여기서는 기차 소리 같던데? 어, 근데 오늘은? 여기선 잘안 들려 실제로 들었을 때 말발굽이었어? 종종종종 어. 이렇게 난둘다 좋아 근데 꿈은 약간 호랑이다 그러니까 아주 좋에 <웃음> 어... 자 여러분 지금 은혜랑 같이 산부인과에 다시 왔습니다 왜 왔냐면 원래 가는 시기가 아닌데 은혜 가 갑자기 복통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산부인과를 가서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때쯤에 유산이 제일 많이 된다고 하는데 제발 안 좋은 일없게 은혜는 미리 들어가 있어요 탁 처럼 주 머리하고 몸이풀리돼서약 빡빡빡빡 하는 거심장뛰는 거예요 아... 네 건강한가요? 네. 8주 5일인데 지금 크기는 8주 3일, 8주 4일 거의 주세만 저도 잘크고 있어요 그래. 아니 은혜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해가지고 너무 걱정해서 왔는데 아무 이상 없이 잘자르고있다그래가지고너 잘 심장 엄청 떨렸지? <웃음> <웃음> 저번에는 1.16cm였는데 지금은 1.96cm입니다 자라러 <웃음> <웃음> 이렇게 어쩌다가 임신 브이로그를 찍게 되는데 이게 사실 제가 아마존을 갔다 온게 8월 25일에 정확히 한국에 들어왔고 임신 사실을 안게 9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니야 <웃음> 한바! <웃음> 뭔가 싱숭생숭하고 원래 계획은 내년돼 있었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찾아와서 기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장 소리에 그게 있대요. 기차 소리가 나면 남자이다 그리고 말발구 소리랑 비슷하면 여자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희가 어플로 받은 그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기차소이랑 말방울 사이 같지 않아? 근데 얘는 아직 작아서 사실 모르지 않을까? 아좀더 커야 돼? 이제 8주 5일 차인데 12주가 돼야 안전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전까지 은혜가 좀 몸조리해야 되고 그리고 성별은 16주 정도부터 나타난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여자애 같아요 너는? 아나 아들인 것 같아 <웃음> 너왜 근데 하 이래? 땀을 원하니까 은혜는 <웃음> 아들이딸이다다 저거 야 그냥, 그냥 건, 건강하게만 진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은혜랑 저랑 축방이랑 상만이까지 넷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여러분들 더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더 플러스 아마존의 정기를 받아가지고 좀그런가 아마존이야 내가 건강해서 그런거지 네 아마존에서 내가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젊으니까 그런거지 내가 아마존에서 먹고 해가지고 내그 랄브에 그게 그거는 다 나쁜 것들 쭈빵이 뒤 있어? 없어 욕해도 되겠네 야 성원아 너 욕처럼 미처리 했지? 여러분 이거 욕안 했어요 제가 미쳤다고 제가 은혜한테 욕을 합니까 성원아 원본 다시 들어줘 욕해도 되겠네 야이 예쁜 여자야 이 예쁜 여자 이한 살의 어린 여자 다너 때문에야 이 예쁜 여자야 <웃음> 야이 아름다운 위 미...